너뭘 뭘, 넣어도 어찌됐든 길막하는 애들은 다 길막하잖아 네. 길막 안하는 애 있어? 아니요. 없잖아 그럼 뭐다 오르는 거지 그러니까 다 길막해대니까 이, 이게 이제 더 재밌는 게 뭔지 알아? 만약에 덩어리진이랑 얘가 이제 덩어리가 분리되는 얘가 있다고 생각해보자 왜그 예를 들면 이제 NACL 같은 경우에는 녹이면 이온이 돼서 이렇게 분리가 되잖아 네. 자 그러면은 NAC를 1몰랄 농도를 이제 녹였어 그러면은 이 몰랄 오름 상수는 1을 곱해야 될까? 2. 어 2를 곱해야 돼너 이제 완벽하게 이해한 거야